네, 저는 내려간다. 안녕 동티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재는 작년과 같은 요소수 대란으로 요소의 품귀 현상은 일단락되었지만 이후에 해외 수입 폭등 소규모 국내 생산업체의 증가로 시중 제품의 종류가 12배나 증가했고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불법 혼입, 함량, 미달 등의 불법 요소수의 유통 사례가 증가하면서 불량 요소수를 사용한 운전자들의 자동차의 치명적인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비자는 내가 주입하는 요소수가 정품의 안전한 품질의 요소수인지 구분하기가 어렵고 단지 주로 이용하는 주유소나 요소수 주입기를 다루는 곳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차에 문제가 생길 경우 고가의 수리비를 고스란히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소비자가 직접 요소수의 품질을 확인하고 판매하는 곳에서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품질을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들에게 믿음을 줄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방법이 무엇인지 직접 알아보려고 조금 멀리까지 찾아와 봤습니다 오늘도 동티 v 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TV 우선 요소수는 왜 사용하는지와 불량요소수를 사용하게 되면 어떤 문제점들이 생기는지 짧게 알려줄게. 유로 배기가스 배출 규제 기준이 현재는 규제의 단계가 유로6까지 높아지면서 발암물질인 질소산화물의 배출을 종전 대비 70% 이상으로 줄여야 자동차의 판매가 가능하게 되었고 그래서 디젤 자동차에는 SCR 즉 선택적 총매환원 시스템이 적용되었고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요소수였던 거야. 요소수는 총매환원제로 요소가 고열을 받게 되면 암모니아로 변하고 암모니아가 배기가스인 질소산 산화물을 만나게 되면서 질소와 물로 변하게 하고 질소 산화물의 배출을 90% 이상 줄여주는 효과가 생기게 되는 거야. 요소수를 선택할 때 중요한 것은 요소의 함량으로 표준 농도가 32.5% 여야 하고 중금속의 함량이 0.2에서 0.5ppm 이하로 낮을수록 좋은 요소수라 할수 있는 거야. 요소수는 외부 환경에 민감한 제품이라서 공기와 빛에 장시간 노출이 된 상태로 보관이 잘 되질 않을 경우 요소수의 품질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요소수 대란 당시 비싼 가격에 수입을 했다가 안정화되고 가격이 떨어졌지만 요소수에 물을 섞어 파는 등의 일부 수입업자들이 불법 유통하는 경우도 있고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일 품질 분석을 해야 하는데 명세한 업체가 외부기관에 요소수 시료검사를 맡길 경우 치료 건당 검사비가 80에서 90만 원 정도 하기 때문에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업체가 국내는 몇 군데가 되질 않는다는 거야. 불량 요소수를 주입하게 될 경우 당장은 증상이 나타나질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SCR 장비의 분산 노즐과 필터가 막혀 SCR 장비의 운용이 불가능해져서 결국 수백에서 수천만 원의 비용을 들여 수리를 해야 한다는 거지. 그런데 이제는 실시간으로 요소수의 품질을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이 돼서 불량 요소수에 대한 걱정을 덜어도될것 같아 지금 보고 있는 기계는 핸디용 요소수 농도 측정기로 실제로 테스트를 직접 해봤는데 한쪽은 표준 농도 32.5% 요소수이고 또 한쪽은 표준 요소수에 물을 혼합한 것인데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볼게 센서를 용기에 담그고 가운데 버튼을 누르면 20초 정도 예열이 된 다음 5초 정도 후에 센싱이 되는데 결과가 32.5%로 나왔고 적합이라고 표시가 되니까 표준 농도의 요소수인 것 거지. 다음은 동일한 방법으로 요소수와 물이 섞인 것을 측정했더니 14%로 나왔고 부족합이라고 표시가 되지 이런 핸디형은 빠른 시간에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소수를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나 주유소 등에서 사용하면 적합할 것 같고 다음은 부착형 검사기인데 개인적으로 너무 괜찮은 것 같더라고 보통 주유소에 설치된 요소수 주입기와 모양이 흡사해 보이지만 차이점이 있는데 전면에 액정 디스플레이가 배치되어 있고 내부에 요소수 센스가 내장되어 있어서 그 결과가 실시간으로 액정 상단에 표시가 되기 때문에 시인성이 좋고 소비자가 믿음이 생기고 신뢰감을 주게 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판매도 도움이 될것 같아 뿐만 아니라 지금은 주유소들이 재고량을 수기로 적는 아날로 그 관리를 하는데 이 장치는 디지털 방식의 센서가 있어서 실시간 재고 관리가 가능해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였습니까? 기계를 통해 요소수의 품질을 확인할 수 있어서 소비자는 안심이 되고 주유소에서는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받게 되고 유통사는 실시간 재고 확인과 배차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어서 여러 가지 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주게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가야 네, 된다 수고했어, 동티뷰